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미국에 있는 타겟이라는 그런 종합 쇼핑몰입니다. 어 미국 간다고 하니까 아 그럼 미국 마트 좀 한번 찍어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번 어, 우리 초롱을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마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씽. 오. 이일도가 굉장히 크네요. 오! 굉장히 커요. 제가 미국에 와서 조금 부러웠던 점 하나는 이 레몬하고 라임이 좀 풍부하게 있다는 거. 한국에서 레몬을 사려면 꽤 비싸거든요. 또 여기 보면 은 사월도빵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또 오가닉빵은 또 오가닉이라고 이름 붙여서 또 팝니다. 굉장히 묵직하네요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 찍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아서 이제 여기 하나 또 가면서 또 눈에 띄는게 있습니다 바로 김입니다 김이라는 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이름을 하여튼 잘 지었어요 김이! 김이! CJ에서 나온거네요 이거는 이거는 이름이 뭐야 애니추나야? 애니추나? 저는 또 이제 미국 하면은 이 웬치 소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인 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이 웬치 소스를 그 친구들이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를 했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그럼 타겟에 있는 마트 리뷰 우리 초록 마을 사장님을 위해서 짤막하게 해보았고요 한국에 가서 다시 만나요. 안녕.